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70대 코디를 요청하신 난아라요님과 조정자님의 요청으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여태까지 저희 모든 패션은요. 젊은이들에게 초점을 맞춰왔고요. 나이가 있는 분들은 나이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본인만의 스타일을 찾아 아주 본인이 입고 싶은 패션을 나이가 들어도 아주 멋지게 소화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윤여정씨는요. 스웨터는 입는 것이 아니야 걸치는 것이지 아주 멋지게 떠나는 그녀의 모습을 저희가 사진 속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일반적인 바지를 고집하지 않고 스트라이프 셔츠를 레드 팬츠와 코디해서 입으시는 패셔니스타 패티 김씨가 있습니다. 이 안나 윈터라는 분이 있는데요. 올해 나이 73세인 그녀는요. 미국 보그를 이끌고 있는 편집장이자 전 세계 패션을 좌지우지하는 살아있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녀의 곱게 드라이한 그 단발과요. 그녀의 시그니처인 뱅 헤어에 선글라스를 낀그 모습은요.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까를라 조짠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올해 나이 75세인 그녀는요. 이탈리아 보그 편집장과 엘르 이탈리아 편집장을 걸쳐 1990년 밀라노의 싯고르소 꼬모를 런칭한 인물입니다. 그녀는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를 초월한 의사입니다. 올해 72세의 여배우 메리 스트립이 있는데요. 그녀는 패션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전설적인 할리우드 스타일이요. 오랫동안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그녀의 매력적이고 젊어 보이는 스타일의 비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상이나 장소에 따라 다양한 모양의 선글라스로 색다르게 코디를 합니다. 메리 스티립요 다른 모양과 컬러의 선글라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장소에 따라 옷차림에 따라 다양한 선글라스를 돌아가면서 쓰기 때문에 늘 새로운 느낌을 줍니다. 두 번째는요. 나이 들수록 이 벨트가 스타일의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메리 스트립도 아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액세서리가 있는데요. 바로 허리를 조이는 벨트입니다. 그녀는 요 여유있는 옷을 좋아하지만 맵시있는 그 옷차림을 위해서는 요 벨트를 착용하여 아주 멋진 모습을 저희들에게 선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요 바로 내추럴한 립스틱으로 튀지 않게 화장하는 겁니다 이 메리 스트립이 7 2세의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젊어보이는 그 비결은 요 바로 그녀의 내추럴한 입술 색조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녀는요. 너무 튀지 않는 립스틱을 선호하며 젊고 신선한 느낌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 글래머러스한 그 느낌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요. 은은한 광택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녀의 그 복숭아 같은 핑크색 입술은요. 그녀의 젊고 신선한 룩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고요. 올해 가장 주목받는 한국 여성 시니어 모델이 있습니다. 이 시니어 모델 최초로 국내 런웨이에 선 최순아 씨는요. 이 자신의 백발 헤어를 콤플렉스로 여겼지만 이제는 그것이 바로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녀는 중성적인 수트부터 여성스러운 드레스까지 우아하게 소화해내고 있는데요 지금의 그녀가 있기까지는 아주 수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델 학원은 그녀의 오랜 꿈을 해결하는 데 돌파구가 되었다고 하고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옷을 자연스럽게 소화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리스 아펠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독보적인 컬러감과 획기적이고 감각적인 그녀의 그 패션 아이콘은요 이 동그란 뿔테의 패션인데요 이 아이리스 아펠의 나이는 요 바로 98세입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미인이고 세련된 옷차림을 입었다고 해도 아름다운 체형이라고 해도 또한 멋지게 옷을 입었다고 해도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이거나 구부정하게 걷는다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너무 많아. 이젠 나 늙었어. 난할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딱 좋은 나이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거를 기초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코디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